마십니까 비가 폭수로 <웃음> 쏟아져 환장하겠네. CJ 대한통운. 제가 오늘 택배를 나르러 갑니다. 택배, 택배. 아.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쳤어요. 힘들어요. 아, 아 너무 힘들어. 고백을 할게 있습니다. 사실 길치예요, 전공손한부 분간을 잘 못하고요. 길치야. 내렸는데 못찾에가겠어 15분 돌고 있어요. <웃음> 아, 나 너무 긴장돼 지금. 네, 그쪽, 그쪽이야. 야, 네, 네, 하 네. 아, 아, 대신 존경합니다. 아, 힘들어. 어, 여기 번호이거든요 여기,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 문 있고 네. 비밀번호가 있고. 출입문을 네. 열었습니다. 자, 뛰어갔다 올게. 아, 일단은 요거 쫙택배 왔습니다. 그, 그럼 이거 어떻게? 제가 지금 차에. 어, 거기 건물, 아, 어, 건물 1층에 비밀번호. 그때도 <웃음> 그냥 창가문 그, 열어. 정말 이게 누가 택배 쉽다 그랬어. <웃음> <웃음> 나는 <웃음> 끝도 없습니다. 쪄죽을 것 같아. 더워요. 아니까 원래 하던 거랑 다르긴 한데. 어. 물잘 마셨습니다. 여기다 네. 게요 감사합니다. 어, 올라네 對 r o g 我 e l 아촬영은다 했는지 모르겠네 진짜로. 이 앞부분이 택배아저씨 채널 로고를 보면 귀엽잖아요? 귀엽기는 귀엽뿔 여기 지하계, 지하계고 네저엄안오는게 어, 어, 어, 정말 다행이에요. 네. <웃음> 저를 두고 멀리 가십니다. 좋네. 3층 똑하죠. 영준야죠 <웃음> 아니, 일로 나오세요. 아. 네, 네. 택배차에 앉아서 이렇게 떠들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 시간이 몇시냐면 5시 34분입니다 제가 택배를 시작한지 2시간 좀갓 넘은 시간이고요 현재 몹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체력은 바닥인데 사실 제가 힘들다는 말을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택배 아저씨가 솔직히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도와준다고 안 없이고 지금 방해될까봐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힘들긴 엄청 힘들어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안 해본 일이기도 하고 너무 솔직히 힘들긴 하네요 생각한 것보다더 힘들고요 체적으로나뭐 이런거나 뭐좀 날씨도 많이 덥다 보니까 많이 지치긴 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겠다고 나왔으면 열심히 해야겠죠 돈벌라고 나왔는데 공시렁공시렁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앉아서 나공시렁되지 밖에 나가면 또입 다물고 열심히 열심히 달릅니다 오늘 몇시 끝날지 모르겠지만 좀 반절 이상은 한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좀 편하게 아파트 단지 위주로 돈다고 하시니까 믿어보고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타셨네요 네 이제 또 출발을 해보고요 그만하십니까? 비와요 비가 아유. 세상에 이렇게 고마워하신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택배 날랐는데 문딱열 미시면서 커피 주셨어요. 카페리얼, 카페리얼. 아직 <웃음> 받아가지고 혼자 먹고 오신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따서 주는 거 이거는 또 어르신이 또 주셨는데 또 쭉쭉 빨아 먹으면 <웃음> 받아가지고 또 혼자 먹는? 아니 아니 제가 설마. 어차피 제가. 뭐 무료로 체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급을 다 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그냥 또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불러주신다면 또 올게요 불러주세요 금쟁을 치르던 그곳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8시인데 확실히 다르죠 보시면 조용합니다 조용해 아까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 아주 그냥 피터지는 현장이었는데 지금 이래 시급 만 원으로 해서 알바비를 지에 합니다. 저 아깝다 없지 않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기도 제가 살게요. 최고지 않습니까? 구독자가 2만 5천 명이에요. 저 9천 아, 3백 명. 2만 5천 명이 쏘는 건 아, 대단한 네. 겁니다. 이건. 그럼 먹 역시 형이야. 구독자 많으면 형이라고. 형이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가. 아, 가. 전화할게요. 전화할게. w h l l be r i h